Oh, <sweak> wait.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 씨의 옷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네. 없어질걸요? <웃음>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아, <웃음> 그래서 이게 여름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뭔가 옷도 짧아지고, 예, 이게 밖으로 나갈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음. 우리가 뭐 의상이라든가 액세서리나 화장품이나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날씨와 또 팬데믹 오. 이후, 포스트 팬데믹. 그렇죠. 이후에 달라진 이런 패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요 이런 옷 차림이랑 경제랑 누가 태소 거죠? <웃음> 경제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얘기터 우리가 해야 돼. 보통 미니 스커트를 입는다해서 네, 네, 네.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어, 아주 사실상 뭐 거의 기존 사실로 인식되는 이런 네. 뭐 일인데 음. 아무래도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좋아지면은 음. 좀 화려한 옷을 즐기게 되고, 그렇죠. 음. 시장도 많이 하는 거고 그런 황이도만돈 음. 쓰러 자꾸 나가야 네. 되거든. 그쵸. 거꾸로 경제가 정말 좋아지면. 좋아지면은 음. 스커트 길이 길어지고, 길어지고 음. 어두워지고 네. 색깔도 맞아요. 사람이 살도 찐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지죠. 집에만 있으니까. 그싼 싼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아, 패스트푸드 같은 네. 싼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팬데믹 동안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경제랑 상관없이. 그렇죠.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네. 뭐저 아무래도 어. 좀 스포츠용품 브랜드들이 네. 매출이 엄청 늘었잖아요. 어. 음. 저도 처음에 룰루레, 룰루레몬 매장 앞에 음. 줄이 서 있게 저게 대체 뭔데 저렇게 사람이 음. 많나. 음. 왜이렇게 저기만 사람이 많나 오신는데 음. 똑같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아 이게 요가복이구나 네. <웃음> 집에서 그런 운동들만 하셨나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저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잠옷을 굉장히 많이 내놨더라고요 생전 음. 잠옷 같은 거 이렇게 잘안 나오는 그런 사이트인데도 잠옷을 내놓는다거나 집에서 음. 입을 수 있는 라운지웨어 음.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근데.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고 있대요. 음, 네. 제가 좀좀 전에 어, 확인하고 온 뉴스인데, 네. 어, 지금 올해 지금 최근에 어, 옷을 빌려주는 사이트라는데트토웨이라고네 네. 이용해 보셨어요? 저 이용해 보진 않았는데 들어가서 옷을 빌려보려고 음, 옷을 골라본 적은 있어요. 있어요. 진짜. 역시 네. 패션 리더예요. <웃음> 저는 네. 몰랐어요. 어디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웃음> 네, <웃음> 이 회사에서 어,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네. 올해 한 40% 44% 응답자가 네. 올해는 좀좀 좀 과감한 옷을 좀 빌리겠다 오. 뭐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보통 과감한 옷을 표현을 하면 보통 한국에서 말하면뭐 배꼽티라든지 어깨가 드러나 있는 옷. 네, 한국에서는 잘안 입는 옷들인데 미국은 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맞죠. 이게 뭐 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극히 음. 정상적인 음. 그 활동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성분들 이게, 이렇게. 네. 우리는 한국은 그냥 반팔 티셔츠 여름에 있잖아요. 네, 여긴 네. 반팔 티셔츠가 없죠. 반팔 없어요. 그냥 다이브스로 <웃음>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된 그런 옷들들 다 입으시죠. 잖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입왔을때 굉장히 좀 <웃음> 당황했어요. 오, <웃음> 맞아, 맞아. 어디다 저리다. 맞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선글라스 끼고 대니에드랑 <웃음> 눈이 된거든요 <웃음> 선크라스 끼는 게더 웅큼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이 재밌는 게어 <웃음> 네. 2년 전만 해도 이게 음. 정 반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년 전. 2년 전만 해도 네. 아마도 출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때 패전이죠 보수적인, 보수적인 옷들 어. 그것을 많이 입겠다고 했는데 어. 이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게. 그러네. 왜 그럴까요? 음. 도좀 그러면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하나 우리가 지금 야, 그것도 볼 수도 아마 있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수적인 옷이 색깔도 검은색 모노톤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뉴욕시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 주위시이기 때문에 옷 음. 패턴도 그렇게 간다라는 설도 있었거든요. 어. 네. 검정색, 흰색 이런 모노톤으로. 예. 그래서 주이시들이 패션 회사에 많이 임발부돼 있고 또 많이 직종, 메다탄으로 출근을 많이 하는 직종이 있어서 옷이 그렇게 패션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라 예. 얘기에요. 그러니까 뉴욕시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데 예. 지금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안 그렇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음. 색깔도 화해거고 그러니까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이미니스커트 경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음. 음. 올해가 분명히 경기 좋아진다는 것을 그런... 반영하는 음.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음. 최근에 보면은 또 주가에서도 강세고, 어떻게 울타 같은 회사들, 네, 저기 울타, 저기 화장품 잠가죠. 아 맞아.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 나가야 또, 되거든. 화장도 좀 화려하게 그쵸, 하고. 지금 마스크는 이제 다 벗었어. 아, 립스틱을, 아, 립스틱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마스크 빨간 립스틱. 립스틱. 음, 그렇죠. 맞아. 립스틱도 뭐 경향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음. 예전에는 누드톤, 뭐 베이지, 피치 음. 이런 게 유행이었다면은 빨간색. 꽃분농색 오렌지 <웃음> 이게 네. 너무 눌려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네.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폭발을 하는 거죠. 막. 어떻게 이씨 같은 경우는 뭐좀 마련한 옷상이라든지 제가 요즘에 참그 패션 사이트를 잘 들여다보는데 음. 왜냐면 이제 결혼식이 음. 제가 졸줄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옷을 저도 옷장을 열었더니 검정색 옷이 많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음, 음. 이제 뭐 노스트롬 블루밍데 요즘에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 보면은 꽃무늬 패턴의 드레스들이 많고요. 음. 그 다음에 오프숄더, 그 다음에 원숄더, 이런 옷들이 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고 슬립사이드 해가지고 옆에 다리 쪽 터진 거. 어. 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네. 어. 네. 전혀, 전혀 나랑 상관없는데요. 네. 네. 그래서. 아니옷들도 어. 그 있죠. 아니옷들도 있지만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그래서 저도 꽃무늬 드레스를 어머니.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 진짜로? 네. 다음 주에 입고 화장... 있나요? 예 결혼식 때입렸네요 화장품도, 예, 네, 화장품 제어 어, 저도 이제 좀 구입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글리러라고 하죠 반짝이가 있는 거 오늘 어, 그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어, 약간 어. 글리러 같은 거 이런 어, 것들면 많아 한... 네. 확실히 진짜 끝났나 봐 팬데믹이. 그,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네. 여름에 우리 좀 오프닝 되고 하면서 그때 몰에 네. 가 보니까 제일 사람이 없는 매장과 코너가 화장품이죠? 드레스더라고요. 드레스. 음. 옷. 미국은 정말 드레스를 많이 빌려있고, 뭐, 밥을 그렇죠. 많이 하니까, 어, 그렇죠. 뭐 졸업식도. 뭐 판매도 하는데, 정말 사람, 정말 한 명도, 한 명도 없고. 없죠. 할 일이 아, 없으니까. 뭐 70%, 70 할인. 음. 작년에는 프로도다 취소됐거든요. 음. 네. 아, 올해는. 올해는 어, 하니까, 다. 음. 저도 이번에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에 아. 집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뭐 엄마하고 음. 어, 학생같은 친구가 타는데 네. 학생이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길래 아. 꽃이도 입었길래 아. 네, 네, 네. 졸업하냐고 그랬더니 아 지금 프롬한다고 아, 전 처음에 이렇게 무슨 미인지 몰랐어 아 그러셨구나 처음 봤으니까 음. 네, 아주 엄청난 날이죠. 프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다 이제 화려하게 입고 맞아요. 해야 되는데 지금 팬데믹이 끝났는데 학생들이 뭐좀 포멀하게 그렇죠. 입을 분명히 어, 없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더 화려하게 입고 화력이, 싶어, 네. 입고 그 싶고, 그 그런 거. 1년 동안 못 해본 네. 걸 이제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복 소비의 입종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좀 편하고, 네. 좀 쉽게 입을 수 있는 음, 그런 산업 분야가 좀 유행이었다면, 음, 올해는 음. 분명히 트렌드가 네. 좀 그러거든요. 화려하고, 화려하고 과감한 거. 과감한 거. 남에게 그런 과시해 보일 수 있는 오. 그런 산업들이 좀 그러게 보여요. 그런데 그 과감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선 팬데믹 동안 찐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죠. 다이어트 업계도 굉장히 호황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아. 그 당연한 일입니다 네. 이게 저는 먼저 살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네. 또그살 <웃음> 과연 분에서 또 조사 결과 나온 게 있는데 네. 이게 보통 한 미국 성인의 한 42%가 지난해. 살이 쪘다라고 그어 그럴 수밖에 거예요. 없어요. 어, 어, 집에만 어, 어, 있으니까. 운동하면 확진자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웃음> 그러니까. 평균 한2 9 k 정도 몸무게가 오, 늘었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늘었을 거예요. 저도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사실. 관련 용품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또한5찐 네, 같아요. 뭐 에어로빅 그런 관련해서 관련된 뭐 다양한 요, 요, 용품들 요거용들 그렇죠. 네. 그런 네. 것가 네. 어, 뭐 맞아. 맞아, 맞아. 수도 맞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되보면 이 팬데믹에 코스트 팬데믹에 음. 그 경제협화가 분명히 하나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저기 어 옷을 구입하신다고 할때 네. 그것도 어 과거보다는 조금 더좀 과감하게 해보주는것 또는 올해는 같아요. 네.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다. 어, 남들도 다 그렇게 다 입으니까. 그쵸. 아, 그쵸. <웃음>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도 <웃음> 기전처럼 똑같이 좀난 한쪽만 어깨, 맞두 개는 어, 너무 힘들고. 네네. 커트 괜찮죠. 어머너스 <웃음> 옷들도 어, 많이 있잖아요. 어, 맞아. 아까 그러니까. 이게 네. 네. 네. 네. 과연 이게 두 개가 저기 뭐 드레스 파트 입고 하는 음, 모습만 아니라. 맞아. 일상에 조 과감하게 한번 도전 과감하게 한 도전해 봐. 있는 것도 분명히 올해는. 많이 유행을할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따라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스틱도 네. 좀 진한 거 사. 그러니까요. 응. 그럼 다음 네. 주에 우리 두분 여성분들도 한번 꾸며 보시면 나요 갑자 갑자기 부담이 확. 아니 저는 근데 지금 유행에 약간 따라가고 있는 탄멈춰요 예. 약간 어, 네. 오프션더식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유행 반. <웃음> <웃음> 나한테 왜 그러시죠? 도대체? <웃음> 어, 나름 예. 또, 왜 그러세요? 하여간. <웃음>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음. 그래요, 그래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말씀하신 대로, 남도 하니까. 그럼요. 나 혼자만 어. 하기에는 좀 용기가 안 네, 나지만, 네.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 그런 분위기라니까,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도 분명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오. 아, 그러네. 우리가 주식 맞죠. 얘기를 또 마무리를 네. 해야 되겠네. 이 음. 음. 부분은 항상 보면, 네. 분명히 수혜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 아까 말씀드렸 아. 울타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한뭐 패션들. 네. 특별 있잖아요. 또, 어떻게 아. 보면 우리가 항상 많이 보이는 빅토리아 뭐 음. 시크스될 수도 있고. 맞아, 음. 음. 맞아. 과감한. 네. 그런, 네. 그런 패션의 관련된 업종들에서 한번 관심을 보셔, 가져보시는 것도 분명히 또뭐 도움이 될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러네, 요 좋은 제안입니다. 네. 아이디어 주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